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 하고 곤충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어 요새 신기한 벌레가 없나 제가 막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 그런데 자그만치 3년이나 똥을 못사는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개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왈왈 왈왈 이 벌레가 똥꼬가 없어가지고 똥을 못산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자그만치 3년 3년 동안 3년 동안이나 벌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거 누가 봐도 개미귀신집 같은데요 어 여깄다 여기 있다, 여깄다 여기 있다. <웃음> 여깄다 여기 있다, 여깄다 여기 있다. 우리 개미귀신이에요 여러분들 개미귀신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? <웃음> 이게 크기가 어느정도냐면은 제 검지손가락인데 <웃음> 요정도만 해요 오 엄청 작습니다 오, 엄청 작아 근데 이거 이 똥꼬를 어떻게 보지? 이 똥꼬를 봐야 이게 확인이 될텐데 근데 엄청 뚱뚱하긴 해요 얘네봐요 응. 자 그럼 제가 똥꼬를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똥꼬가 있나? 이게 똥꼬가 있나 없나 한번 봐야되거든요 진짜 작아요 어, 화면에 요거에요 요거 똥꼬 지금 똥꼬 관찰중인데 똥꼬가 없는데요? 여러분들 봐요 똥꼬 없죠? <웃음> 너무 작다 벌레가 <웃음>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고 똥꼬가 진짜 없어요 <웃음> 응. 이거봐요 진짜 똥꼬가 없어요 야너 진짜 똥꼬가 없구나 진짜 똥꼬가 없는데? 응. 어근 엄청 똥똥하다 이게 다 똥찬건가봐요 여러분들 벌레에 똥이 차있어 없는 것 같습니다 똥꼬가 제가 우리 똥꼬없음이의 집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일단 모래에다가 제가 담아왔습니다 우리 똥꼬없음이가 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똥꼬없음이 제가 한번 3년 동안 키워보고 진짜 똥을 그때까지 안 싸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미 귀신 집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육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집 주위에 개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, 개미를 먹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미 귀신은 다 자라는데 약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개미귀신이 그때까지 똥을 안 싸는지 제가 관찰해 볼 거고요. 아 이거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야겠네요. 여기까지 니티비였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